와 근데 진짜 옛날 마을 같긴 하다 잘해 났네 그러지응 어. 옛날 마을 같긴 해그러게어 네. 네. 여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개 상장이 되었대 이게 저게 왜나오다니까 아름다운 길이에요 저게 <웃음> 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람 잠깐 외나무 을 사람들과 다께 먹을 사람들이 함께 먹고사람들이 오고 있잖아. 람 물이 못어 밀어. 아니야? 밀어. <웃음> 밀어붙이. 아 개덥다. 께 먹을 저람들과 함께 먹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사람들과 함께 o o 그러면 저희는 다시 아까 전 길로 돌아가도록 돌아가기 전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아, 자 아직까지 수영이가 도장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웃음> 그러니까 뭐 낭만 무드 이런 거 잡기에는 폭이 <웃음> 너무 좁아. 야 낭만 무드 잡다가 빠아한테뺨 맞았지? <웃음> 저기 이제 걸판한줄해 가지고 아, 찍으면 어, 되게 예쁠 것 같거든. 그는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물이 좀 많이 차있으면은 요런데못 내려오니까. 그런 음. 음, 단점이 있죠. 수심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안 깊은 것 같은데. 아 어, 수심 자체? 아 근데 도호가아 그런가? 도호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다잠기겠다딱잠기겠다 그러니까 거게 어, 지금. 어. 저기 저기 저 다리 모이니다저 다리. 어. 야저 다리 높이가 저 정도 있단 소리는 물이 그래도 빡 탔을 때저 정도만 올라간 거니요?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대실좀 <웃음> 아이가 이렇게 어머나. 지금 모래가 있고 이렇게 낮은 데는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어 응. 그 말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땅과 지면과 좀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무서운 게 느껴져 가지고 무서워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넓이는 오히려 좋대. 그치? 응. 근데, 네, 여기가, 좀, 아, 약간 좀, 밑을 보고 걸으니까, 아, 좀 무서워, 살짝. 아. 고작해야 1m? 그리고, 아, 한두쯤내겠다 어, 그냥, 그냥 우리가 뛰어내려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입고 피거든. 네. 근데, 그 위로 건너는 건 자체가 되게 무서워. 맞아. 어. 근데 전반적으로 풍경 자체는 좀 이쁜 거 같아. 어. 그래 풍경이 사실 이쁜데 너부터 <웃음> <웃음> 일단 다 이뻐 다 이쁘고 정말 힐링이 돼. 근데 문제는 더워. <웃음> 오늘 나를 더운 날로 잡아서 그런가. 아... 근데 뭐 사실 7, 8월이 안 <웃음> 너만 것도 웃기긴 하지. 맞아. <웃음> <웃음> 아까 무슨 체험관 이거 끝자락에 있다. 이어가 끝자리인 것 같은데. 전통 화로 체험을 저희것 같은데. 응. 자전거도 빌려줘. <웃음>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느린 체송 이런 것도 있네 네. 자, 소중한 사람에게 <웃음> 오늘의 추억을 편지로 <해드렸다고> 하다서 <웃음> 느린 우체송 <웃음> 1년 뒤에 배달해 는거고 어, 목표를 안 붙여도 돼. 네안 느낌도 그런데 들어오니까 불 켜지는데?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입장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우선 자료 전시관 어... 그쪽으로 그렇죠. 봅시 네. 예성천이 기서에나는 지영 불이 켜진다는데 왜 여기 있지? 아나썸바라크켜 울거야 덩이 아니라 은근혜 반도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오오 오. 뭐가 나와? 그니까. 러 이게 약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 이게 그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같은 게 그러니까 전시간 이런 거 해놓으면 좋잖아. 근데 사람이 많이 올때 많이 오고 적게 올땐 적게 오니까 아예 그냥 자동으로. 그건데. 삼백오십도로 어. 아, 그러네. 360도까지는 아니고 350도로. 이렇게 네, 약간 확실히 연구가선비 같은 느낌 이나는게 이런 한자로 쓴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간 모양 이런 거좀 많이 있는 거같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그리고 애초에 여기 선비 마을이라 돼 있는 거. 문방사우 야, 여기 있 야, 문방사우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어 맞아요. 이렇게 무덤마을 해서 이게 그거잖아. 아까 그거 그 아까 우리가 건너던거 다리. 영상 잘 보는데, 물이 가득, 항상 가득 차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뭄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원래 조금 낮은 데다가, 이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장마, 태풍 이런 게좀 많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형 같은 느낌. 아, 근데, 이 입장하시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집니다를 앞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게. 드디어 제 친구가 미쳤습니다. 어, 더워서 비가 어, 끓는다. 정신이 어, 끓고 있어. 드디어 어, 제 친구가 참미합니다 미안해, 잠니해 이럴 때는 나이 나이 이럴 때는 조금 거리를 벌리고 걸어다니 시는 어, 것을 추천합니다. 자, 어. 너도 함께 외쳐라. 드디어 제 친구가 더위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근데 진짜 덥긴 더워 <웃음> 그러니까 춤을 추자 뭐라고? 춤을 추자고 뭐, 그 쌍의 이런걸 춤을 추라고 춤을 추라고 네! 바이 네이바부터 솔라! 예! 솔라! 네이바부터 솔라! 예! 솔라! 10초 있다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